양손 무위하시고, 부부, 부부하면 웃는 얼굴이 돼요, 부부. 부부. <웃음> 아, 너무 됐다 네, 오늘은 제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 올라가면서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. 야, 잘됐다. 우리도 여기서 응원할게. 아, 맞다. 잠깐만요. 이게 뭐야? 마음에 안 들어도 신어요. 우와, 멋있어. 야, 너 이거 언제 샀어? 이자식 <웃음> <웃음> 어? 어? 마음에 들어요? 어, 잘 신을게. 야, 스웩 있네, 신발이. 아, 그쵸? 저했다고 아니지. 뭐야. 어. 이래가. 이래가. 이래. 어. 빠르게. 야, 그럼 어. 어디서 하려는 거야? 아! 아, 어, 어. 야, 야 맨손 제대로 우리 여행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딱 박아놓는 거 아무튼 뭐. 아냐, 아냐. 진짜 별로야. 아맨손체조 하면 건강해지잖아 야심신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야 싸이비 같은데? 사이비맨손 체조로 구원받을 지야돼 변하지 아니, 않는 클리셰가 있지 아 왜? 네, 해봐라 아, 전남친은 어, 왜 항상 체질할까? 아 싫어 아, 아, 아, 구린 추리닝 완벽하네 거봐 애도 굳잖아. <웃음> 내가 내일 서울 올라갈까? 나 내일 공강이야. 어 정경아, 어, 내가 내가 했다가 전화해. 미안해. 미안해. 어? 어 인정아, 어? 혹시 오늘 까팅 할래? 아 어, 미안해. 나 남자 친구 있어서 미안해. 다음 주에 부산에서 만날까? 어, 진명아. 나 아직 중강총회 뒷풀이 안 끝났어. 아직도? 그래. 들어가면 연락 남겨 줘. 정아술 한잔 해아네 내가 다 끝나고 전화할게 누구야? 누구긴 그냥 가서 <웃음> 그래 알겠어 지금 끊은 거야? 유정아 우리 못본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? 지금 학기 중니까 아니 보고 싶다는 말이지 이제 열심히 하네. 니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아 나는 이아좀 지쳐. 가 감당할 수 있다며 서울에 있는데 학교 안 가겠다고 한건 너야!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왜 그래? 무책임?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또다내 탓인 거지? 날 사랑하긴 해? 사랑한다고... 너한테서는 사랑이 안 느껴져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. 근데 제가, 우리 공주님이 뭘 좋아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말이죠. <웃음> 아, 아닌데, 어디서 진짜 많이 봤다니까. 아, 적당히 좀 해. 아버님 힘들어하시는 거안 보여? 아빠, 아빠.